야, 소미서 나오는. 오, 스페리포스 좋아. 오케이. 반개까지? 아, 잡아 버리고. 어? 좋다 좋다. 아, 보고 계시네 보고 계시네. 채팅 치시네. 가자. 자, 이번 판이킬 20킬 예언 이식킬이야. 킬 20킬 이상. 20킬 이상. 당연하지. 어, 우리 중은 또 산타님이 봐주시네. 사... 어, 뭐지? 커플. 산타 커플. 어, 야, 아니, 쌤? 쌤이요? 안 간다. 안 간다. <목소리> 네. 어, 중은이다. 포기야, 저저 방금 에어커 하던데, 어 오기다. 방도 올것 같은데, 울통, 울통, 울통, 울통. 울통 아 이걸 못 잡았다. 올베이런 아니야. 아황 갔다 왔어야 되는데, 오빠가 하나? 오, 어, 발라빗도. 발라빗도. 어, 뭐,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빙 하나만 아니다. 영. 뭐라고? 네. 누구다? 아 그래요? 아좀 어,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중... 자꾸 이거 두명 안나오네 싸움을 안해주노 그렇다면 내가 해야지 자두시 잭팟 중기 올린다 x2 중기올려 나이스 어, 삥 울베 도시? 나삥 먹음 왔다 고 중개 다중다스 패스, 패스, 리 어? 가뜩해놓고 바로 쩌지는데? <목소리> 영원의 오은 <몸은> 없어요 <목소리> 내일 온다는 <온단> 소문이 <목소리> 내일 온다던데? <목소리> 네? <목소리> 자 이제 발동 겁니다 빨리 <목소리> 어? 아, 아니... 힘들 미안, 제돈 걸렸다 발동이안 걸리네 와 아, 바로 오아 네. 아, 저기 뭐야 저기 미아 형님 공격하셨네 질리마이디. 이계 둘, 이개 둘, 이개 둘. 에스비장 아... 아... 또안 오나요? 아... 와중 초범 저형님 초범 왜 이렇게 아프게 바뀌냐 자 보, 보여주세요 긴장적이 부담적이 승소형님이 올해 40후반이라고 하시던데 이분 아하 깨비츠 랜드로버님 안녕하세요 중작업해 좀. 아, 네 모터크루님 들어가세요. 엄브로님 나가 분노. 엄브로 엄브로님 나가 보다. 나랑 중호흡이 안 맞았나? 마음에 안 드셨나? 어 이걸? 제이 아, 편? 좀 아쉽긴해. 아쉽긴하다. 나의 플레이. 근데 잠깐만 수비 때 우리 지면 안 되는데, 그게 힘들 거 같은데. 나이스야. 분도 시청자분이신가? 오늘 계속 같이 같은 편 하는 거 같아. 아니, 형 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 나... 오늘 우리 편 얘기죠? 우리 편. 응. 정확도. 한 번씩 그냥 막올라오는거 조심해요. 이번에는 실각. 좀작가 핀 먼저 가네 개초필 개초판 경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 오늘 방송 좀 이상하네. 지금 아, 유튜브 로딩이 되겼 나만 그런가? 유튜브 로딩 생기네. 영혼에 뭐 서고. 퇴근이 다 됐다 가는데. 아, 아, 처음 죽었다. 중절. 중세. 그렇다 유튜브 로딩클났다 잠깐만요 아유 유튜브에 좀 심상치 않네요 아 지금 잘 나오나요 여러분? 내 화면만 그런가 괜찮나요 지금? 제 화면만 그런건가? 내 화면에 로딩 생기네 유튜브 뭐야 육리워 아니 아까 이프리 형님 그 멀티킬하고 자살한 분이 끝이에요? 아하하 아, 아 장난 장난이긴 한데 아 오케오케 이이 아까 멀티킬 하셨지 않나? 와우 9홉시9홉시필꽈토로필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읽을때는또 크게 이고질 때는 또 이렇게 아, 내가 문젠가 이제 진심이 이거... 거아 이정도면 이제 제가 문인가 미나님 보기 계신가요? 아 킬이 너무 안되네 갑자기 또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이거하고 빨리 장식 갔다오고 나서 초코바 하나 먹고 아 이런 또 물질적인 거에 기대야 되다니 초콜릿 도핑 갑니다. 오늘 커피를 진작에 마셨어야 돼. 자 이제 설프면 내려옵니다. 아하. 어 일단 예, 출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나이스, 나이스. 저 공익이요, 공익. 공익. 공익은 경할때 뭐라 하지? 충성사나? 그뭐 하는 경례 있다 이가 방위 아, 아, 몰라, 아, 몰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안 맞습니까? 안 아.. <봤데> <봤데> 아... 이게 다 와. 아, 근데 진리면이 살았었네, 그 상황에. 아, 친절 봉사. 아, 알죠, 태드 형님. 어제 또, 어젠가? 나이스, 아, 멋있어, 나이스. 어, 잠깐만. 20킬은 할수 있겠는데? 역전하면? 아, 해볼게, 해볼게. 중아 안사온다 아아 방금 개구방과 똑같은 부분이 아니었나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남았나만네아 방순하죠 아, 나저 사람 잡아야 되는데. 초범. 야, 소미서 나오는. 오, 스펠러포스 좋아. 이게 뜨네. 좋습니다. 혹시 스펠러포스 소리 났나요 방금? 기가 막히고. 폭탄이 설치됐다. 오케이. 관계까지? 아, 잡아버리고. 아, 좋다, 좋다. 가자, 가자. 오케이. 야, 영원효과? 영혼 영원의 온뭐 그래서 오늘 온다는 게가 만다는 게가. 왜 되노? 역시, 공놀 아닙니까? 공놀 아, 이러면 펜타킬인가? 텀이 너무 길긴 한데. 다 줄게요. 딱딱 하나 둘 자. 아, 보여 줘, 보여 줘. 질리님 반, 다 리반 왼쪽 야 기가 막히고. 적통 조심, 적통 접해 왔어요 적대, 네. 적해 반샷. 어, 20개 성공. 일단 어, 있어요. 나이스 저진리명님 반인데, 다리 반 반개. 제압 보면 설치되었습니다. 제가 할때 20개 성공. 이형 다리 반 나이스 오케이 25개 가자. 일단 20킬 성공. 나이스 자, 자 미라님 미션 성공. 얘, 얘뭐 아, 당연하지. 아이재명 아, 형님. 오시면안 되죠. 너무 분하신 이재명 아아 에이플린버거 한게 아니고 저기 이재명 형님 네네. 자 포가나 어? 준비넛노 중둘글 계단 하나 내려와요? 응. 네. 중계단 하나 내려 단 내려오는거 보니? 오중금 보니 되나요 혹시? 어만보여또 오른쪽? 아 혹시 하구나아또 이사람이다 하나사고 바로 나오네 타이밍이 안좋아서 사람이야 멍님 안녕하세요 I 이팅 i 이팅중을 밀어버리네 이번에 막는거 같다 i n k I think I t h i 이 k I 이 h i n k I think 님 일단, 그래도, 위성 스 성공? 솔직히 이판 실패할 것 같았는데, 이걸 성공하네? 깍꿀. 내신 김에 25개까지. 어, 위험해. 왼쪽, 왼쪽. 어, 어. 양각. 오케이, 이개성공자이스포성공안 돼, 안 돼. 빨리 이 오케이. 오케이, 오 어디 어디 위치부터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이 잘했다 잘이다 스페르포스 플러스 25킬 플러스 아, 20킬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성공 확실하나? 아 어, 일단 미션 미션 끝났으니까 이제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오케이.